자, 군수공장이고요. 가볼게요. 여기 있는데? <웃음> 일단 흙으로 따라갈게요. 차징!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인격 좀 써먹어 봐야지 차징할 때 가속되는 인격 야무지네요 와짱 빨라 우산이 원래 이렇게 빨랐나 멀리도 안칠게요 당연하게도 첫봤다는 용병이 저는...뭐야 어, 음, 더블다운 호텔을 내주세요 가봅시다 음, 놓치지 않죠 잘 보이는 곳에다가 묶어 주도록 할게요 뭐로봇도 견제해야할 겸아한구출서도상관없없든요요우베에가 음. 온다고? 안될건데 지금 우베서하고 치료받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 구출 안국요 <웃음> 아 치료 되기 전에 가고싶은데 되겠지 치료는? 아 까비 용병 음, 용병은 만만이기 때문에 용병 샀습니다 신력자 받아봐도 세대되라 해서 힘들어 세대보다는 소모성이 강한 아래가 좋지 않겠나 아닌가 <웃음> 아, 신략사 잡을까 약간 변심 음, 변심 됐구요 플래시 쓰는거는 뭐 자기 마음이지 아끼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음. 지가가뭐 갑시다 게이지가 남아있지만 막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하가목 들어가면 어차피 낙평을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흠냑지가 9시인가요? 모르겠네 이거 약간 응용도 할겸 하면은 일부러 환자 약이 내려가가지고 뭐 가속 받는 것도 있겠네 뭐, 이러, 뭐야 뭐어 이거 안되네 서프넬때 하는 건 안되나봐 내리고 내리면은 상배그때 걸리거든요 오케이 아들 다 썼네요 잠식만 되면 돼 심리학자 먹기 잠식 되면은 이제 우리를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병이는 저거 냅두고 심리학자 잡으러 갈게요 도망가는 거 보이죠 열심히 도망가시는데, 음. 도가에든 지자. 큽시다, 음. 예. 네. 혹시라도 부수는 사이에 아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불안전한 요소는 빼야지. 어. 이 유형은 로봇 이명이에요. 무시 그리고 용병은 잘 빠진거 같아가지고아 무시하지 말까? 생각보다 거슬리네 이명이가 우배부 잡으러 가요 보라코리도 마찬가지로 있나고있나고 어흥은 합니다 호랑이가 나오니 안 나오는 사이죠 아닌가? 음 모르겠다 보라코리를 안 써봐가지고 거기다가 2층이라 지배옥도 하나 찍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중앙을 빼는 건 조금 마음이 아픈데 아 근데 차이나타운이라 2쯤 필요없나? 있으면 좋을거야 아아아 아, 별로 안내켜 근데 일단 뭐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초독으로는 탐사원 잡으러 갑시다 뭐야, 용병인가? 뭐지? 일단 공군 잡으러 가자 <웃음> 한 음. 달력이 음. 빠리빠리난들어한다마치부술붓했는 데. 내리면 헹백겁니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그중 하나인 공군을 잡아가지고 좀 이득이다 라고 볼수 있네요 6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잡은거다 아니면 모르지 얘가 9시일지도 12시날 어. 음. 맨몸이라 한자 잡습니다 이런거는 확실하게 해줘요 맨몽키가부추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그냐 똑똑하게 보여줘 어, 똑똑히 누구도 얼씬못하게끔 빨리 마중 나갑시다 용병인거 같은데 네 맞죠 지금 한참 남았는데 공군의 특기인 구출을 늦게 한다 라는 이점을 뺏어갈 수 있는 중요한 찬스죠 네, 그런 이점을 좀잘 가져가야 합니다 판자 내리고 안 내리면 플래쉬를 잡아요 어, 이거는 늦게 잡아도 이득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후딱 날려가지고 다음 친구 잡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여쭤 길어지면 탐사원이 커버할지도 모르고 연수가 좀 많죠 플래시는 바닥빠닥 돌리는게 나아요 안그래도 150초라 안쓰면 은 한판에 한번정도 쓰고 어, 게임이 끝나 그리고 용병이 저기 오른쪽에 숨어있는거 보이죠 바로 갈까요? 안돼 몰래 돌리려고 하면 은 죽는거야 바로 잡고 날릴까요? 한대 더 때리고 싶거든 네. 왜냐면은 치료를 늦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운영할 때 좋은거라 자 이거는 두번, 세번정도 넘어 주고 갑시다 그리고 이쪽으로 안오면 반대로 오는거기 때문에 서폰 대충 오케이 서폰 걸어주고요 한돼한대더허폰 음. 음. 갑니다. 벽으로 최대한 붙어 쭉 그리고 밀어 여러 마늘 못 구하죠. 아이고 나 자석 풀렸네 지지. 음. 환자님 안 오시나? 음안 오는 거 같네요. 묻고 날리시다. 치지